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이미지의 한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의 한 부분을 확대하듯이 잘라서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스킬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주 쉽게 할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천천히 해보시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싶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올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만들고 싶은 이미지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채워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꽉 채울 건데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의 비율은 16대9 9비율입니다.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16대 9 비율로 나와 있는데요 이 16대 9 비율이 아닌 버전은 2010 버전이에요 그래서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상단 메뉴 디자인을 들어가시면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슬라이드의 비율을 16대9 비율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16대9 비율로 맞췄으면 이미지의 비율 자체도 16대9 비율로 잘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 메뉴 그림 서식 그리고 자르기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 그리고 16대9 비율로 잘라 주시면 뭐 크게 뭐 자를 필요 없이 한 번에 잘라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딱 맞게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어, 굳이 16대 9 비율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늘리면서 활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비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손 부분과 우리 시계 부분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뭐 확대하듯이 하고 싶다 라고 할때 그때를 해볼게요 일단 하나의 부분을 잘라주기 위해서 여긴 이 이미지를 하나를 복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복사를 할 거냐 물론 Ctrl C, Ctrl V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편하게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그냥 하나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똑같은 거 근데 이렇게 단축키를 쓰시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도형에 맞춰 자르기 라는 것을 찾아 주실 수 있어요 이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타원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미지가 동그랗게 잘리게 돼요 그렇죠 이미지가 동그랗게 잘리는 건 좋은데 그런데 나는 1대1 비율 즉 정원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그림서식 자르기 화살표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을 누르셔서 여기에 있는 1대 1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 1대 1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원의 형태로 잘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려지는데 그런데 난 여기 있는 거 확대하듯이 하려면 이미지가 굉장히 작게 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래 의 색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잘려지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역 자체를 작게 만들어 줄 겁니다 대각선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있고 두꺼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드래그하면 1대1 뷰리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Shift 키를 누른 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작게 만들어 줬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팔, 팔 부분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역을 여기로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손이죠 손 자, 이손 부분을 이렇게 영역이 나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톡 누르시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려진 것을 확대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손 부분이 확대된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미지를 조금 더 작게 잘랐을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테두리가 좀 검정색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배경색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테두리 색을 거, 흰색으로 좀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선, 실선, 흰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구분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해 주신 뒤에 여기 아래쪽에다 뭐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여기에 확대 축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타내기에 이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되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이렇게 확대되듯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드시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어떻다? 쉽다 이 여기 있는 이 그림 개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활용하시면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빠르게 잘라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잘라 주냐면 다시 한번 현재 이 잘려진 그림 있죠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일단 복사를 두 개만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했는데 뭐가 다르죠? 자 잘려진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그림서식 자르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시면 내가 잘라야 되는 영역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마우스로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 영역을 찾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사진기 부분 아 사진기가 아니죠 시계 부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영역이 꽉 찼어요 그래서 마우스 선택할 데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확대 축소를 활용해서 일단 더 축소를 해 주신 뒤에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톡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자르기 그리고 영역을 선택해서 뭐 이쪽 부분을 잘라 주겠다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으로 톡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이 확대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을 확대하시면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미지를 확대하듯이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원 도형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모양으로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원 도형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서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눌러 오시면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또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서 나는 음,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원 도형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바뀌니까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을 집어넣어 줄게요 텍스트 상자 아니면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사할게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뒤쪽에 있는 이미지는 좀 너무 밝기 때문에 살짝만 어둡게 또는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그리고 여기가 시면 색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색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색을 좀 회색 종류 이런 색으로 또는 뭐 밝은 강조색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회색 조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것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까지 다시 한번 넣어 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밝기 변화 그리고 클릭할 때 그리고 제목까지 적어서 슬라이드 쇼를 해 주시면 땡땡땡 네, 스마트기기 외부 디자인 세부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세번째 이 부분까지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딱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첫번째 이미지는 도형에 맞춰서 잘라줄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이미지의 비율을 1대1 비율로 잘라줄 수 있다 자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미지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잘라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